아이들을 안나왔으면 좋겠는거는 오늘은 놀이동산 갈거야요 그래서 이렇게 멜빵버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아저거야 <웃음> 오! 저거야! <너 뭐야. 웃음> 진짜 예쁘다 Where do you find your happiness? 뭐라 씨부리는거지? 야 진짜 포토존이다 여기서 사진찍어도 되겠다 여기 앞에서 나 <웃음> 요즘 감성이네 그 레트로 <웃음> 일단은 들어가서 한번 보자 얘 뭐야 뭔 말이야? 해피니 행복 속에 뛰어들어가뭐 이런 건가? <웃음> 어나짤지 SNS 인증하면은 촬영권 준대 그리고 사은품 버터캠 크래서금 구매시 이 하나 주고 1일 100개 한적어 얘네야 이런 감성 알아? 음, 이거 아니? 알지 알지 알지 이거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어? 이거 괜찮은데? 마그넥슬루? 응 어, 아, 귀엽다 약상장 하나만 들까 그러게 더 필요하긴 하지 여워 <웃음> 버터 그거 아니야? 버터쿤? 아니야 얘네 시럽 베어잖아 그럼 딴 애들인가? 시럽 베어야 얘네들은 어? 얘 귀엽다 걔는 레드 윈미 한번 찍어봐 퀸안더퀸 어? <웃음> 응, 귀엽다 사이즈가 없을 거 아니야 남자는 새로운 <웃음> 애들인데 얘네? 아 근데 캐릭터를 계속 말하나보다 스텔로 브로우 우와 강아지야? 곰 강아지. 오나플러스펜 진짜 좋아하는데. 음, 얘네 귀엽다. 쏘쏘 귀여워. 어버터군아 얘가 버터군야 이것은 누가 봐도 버터군. 안녕, 난누아라고 해. <웃음> 따라하지 마. <웃음> 하지 말라고. <웃음> <웃음> 트러베을 크림치즈 왈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둥이야. 나 토킹! 와! <웃음> 야, 애기야, 조카 선물로 딱이다, 야. 오, 오얘 조금, <웃음> 좀 힙하게 주네? 오, 뭐 힙해라. 또 힙해. 볶음수 선물 사줘야 되겠다. <웃음> 그 다음 제품, 누워서. 그 라이브 쇼핑에? 이렇게. 아. 이고 아 이렇게. 이 느낌. 그래. 그래. 신박한 아이템이 나왔으면 되겠다. 그리고 옆에 보시면 돼. 여기 이렇게 피규어들 플레 플랫모빌, 모빌다 플레 모빌도 랜덤 피규어 모빌들 티 있고 불모들어 왔음 말다 했죠 말다 했죠 그리고 지금 샘플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. 내가 또 아주 뒤집어지게 샘플을 이렇게 저희가 관계자예요. <웃음> <만들어놨어. 웃음> <웃음> 네. 아버지님 커피 벌스이 기념일 날2주년3주년 연인 커플들 할수 있는 몇 삼바탕 준비되어있습니다 그리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문구류들이 이렇게 있어요. 우와 이거 이렇게 달려있어. 귀엽다. 음 보통은 귀엽네. 노란색. 이거 보시면 퍼라마. 압구정 가면 또 알지 또. 줄 서서 사람들이. 방문 인증샷 SNS 인증 시 촬영권을 증정한다고 합니다. 버터샵의 아, 모습을 예쁘게 찰까 이거 한 번도 안 찍어봤는데 어떻게 찍는지 모르니까이 사... 실험 실험용으로 넣을 수 있어봐야겠어. 얼로 해봐. 느낌이. <웃음> 가라수. 오, 우 얼굴로 이래. 오. <웃음> 좋아. 좋아. 오, 잘 몰래? 나왔다. 오, 야 모델이 좋은 거야. 여기 오시면 또? 우리의 이제 생활 먹거리와 생활용품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마련되어 있어요 스프레이 도 알아? 몰라 <웃음> 이렇게 쉭 하면은 이렇게 미스트처럼 슉슉 나온단 말이야 아... 이건 자체 상품이 아닌가 본데? 아 어떻게 다 자체 상품으로만 하니 이 이마트 거 아니야? 이마트는 신세계에요 아 이마트 신세계야? 이마트 신세계지 주전부리들 간식들 미니바둑! 야 이런걸 옛날에 기억나니? 나... 미니바둑! 보던 <웃음> <어떤> 기억나? 안 나? <맞나? 웃음> 우와 이거 봐! 오 귀여워! 우와! 여기까지 되게 귀여워! <웃음> 나얘 나왔으면 좋겠다! 진짜 쿠키? 응. 봉투 같이 하시겠어요? 아니요! 불기!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<웃음> 모던나우스가 있다! 숲속이야! 숲속! 어 여기 있는데? 뽀풍이 것들이? 밤이야! 뭐? 파! 와 되게 크다! 저끝까지야 <웃음> 여기 예쁘다 야와 역시 와 역시, <웃음> 우와, 역시 신상 스토어에서 트렌디하네 오야 우리도 쉽게 다 캐릭터 다 버리고 이걸 봐 오야 캐릭터 얘기하자마자 와 너무 귀엽다 가볍다 되게 포펠이야포펠포레나두개 호텔. 여기다 먹고 싶어 진짜 모던하다 야. 근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사진 찍을만 엄마랑 만하네. 애들 같이 오면은 환장하겠네 안녕 다음에 또 올게요 1번 받을 거야 1번 제리 중에 뭐 어? 난 양병기 속 톰을 갖고 싶은데? 방법 알아? 어 알지 알지 일단은 한번 먹어줘야 돼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톰 넣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. 아웃소. 아 쓰지, 당연히 쓰지. 음. 지금 아직 안 녹았잖아. 햄버거 먹자 녹는 동안. 그래? 쥐똥만 하네. 아침에 뭘 그렇게 뒤집어지게 음. 먹니? 음. 배고프니까 담아줬나? 아 어, 우리나라에 또 통가지리고 웬 말이야. 기준이 5 0 주년인데. 카드가 들어있어요? 뭐야? 설명서. 오. 어, 풀백이구나. 오, 오. 괜찮다. 야 눈가리가 너무 위로 올라갔는데? 이게 매력이야. 눈가리 올라간 게 어항 속에 있는 거야 지금 어항 물고기도. 이거 귀엽다. 우와. 꿈이 더 귀엽다. 오야카드 너무 이쁘다. 음. 으. so c u 더현대 할 거야 이제. 난 더현대 이렇게 아예 푸시몰에 이어지는 줄 몰랐어. 이 <웃음> 가는 길에 이렇게 있네. 너무 좋다. 야 위치가 대박적이다 야. 어, 우 도현대사 오우 아 여기구나 여기로 연결되는구나 wow. 야너 너무 부담스럽다 야 <웃음> <왜>? 같이 다니기 <웃음> 사람들 다 쳐다본다 야어 좋아 이런 분위기 좋아 직접 매장을 안 가도 여기서 눌러서 예약을 할수 있어요 뭐야 근데 블러버러 웨이팅이 안 되나 보다 블루보틀는 일단 블러버러 블루 길 안내해 에스컬레이터 50명 가면 되지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 계속 올라가래 아 오케이 아이 겠다어 지금 이런 것 찍으면 너무 촌스러 보이는데 아 블러버러 72명이야 <웃음> 짜잔 와 블루보틀이다. 오! 그냥 밥맛이 나네? 괜찮네? 응와 아. 이거 제로포제로 아니야? 맞아 유튜브 채용 체험 한번 해볼까? <웃음> 우와 댄스 얘네구보이 나는데 아, 이 70번가 오, 귀여워. 우와. 안녕. 네 여러분 집에 도착했습니다. 그래서 버터에서 사온 아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짠. 부들부들 포슬포슬한 그런 재질이고 떨기가 이렇게 하나 톡 달려 있습니다. 제뽀꿍수 선물인데 뭐 얘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. 예 자리네. 최 장난꾸러기. <목소리>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얘는 마그네시미 이렇게 통째로 딱붙여도 되고 아니면 내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떼가지고 붙여놔도 됩 그리고 얘는 이제 사은품으로 사진 찍을 수 있는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이렇게 찍었을 거고 그리고 얘는 선착순으로 주시는 스티커예요, 스티커. 이제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데다가 붙이면 너무 귀엽죠. 이제 대망의 랜덤 롤리 팝열열종의피규어 뭐 랜덤이 들어있습니다, 이렇게. 이 아이들 중에 나와야 되는데 제일 안 나왔으면 좋겠는 거는 일단 저 드래곤 길들이. 기 <웃음> 1편만 보고 안봤기 때문에 잘 모르고 제일 나왔으면 좋겠는 거는 진저 쿠키. 뭐지를어 있을지. 오, 오, 귀엽다. 가보겠습니다. 어, 바로 어, 이렇게? 짠. Oh, shit. Oh, my g o s 제안 나왔으면 했던 시꺼먼 아이가 나왔습니다. 어, 봐봐. 파충류 안좋아하잖 야, 용도 파충류 아니니? 어, oh, 없이. 설마, 세계 yeah. 중복은 아니겠지? Yeah. 어? 시꺼먼 게 뭐였는데? 하나, 둘. o 서 s So cute, roll. I'll try a g a i t 어 r h e 진 d Mama, Mama, 네어 m a Mama, m 동키가 나왔습니다. 이 무슨 그지 조합이... 니 티젤은 킨더조이보다는 살짝 좋은 느낌? 이 무슨 그지 조합인가? 대조합이 나왔습니다. 아, 이게 많이 궁금하시죠, 여러분? 이게 뭐야? 버럴 쿠키를 사왔습니다. 무슨 맛이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싸는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이게 2만 원이에요, 여러분. 쿠키가 얼마나 맛있을래 오~~ 꽉꽉 들어있어 그래도 13개가 들어있고 버러. 얘랑 같이 먹을 우유도 제가 사왔거든요 따란~~ <놀람> 핫한 우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즈베르 딸기밀크 바닐라 밀크 배네너밀크 <놀람>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 있네 거기가 향이 엄청나요 음~~ 음! 버터링이 좀더 부드러운 맛? 버터링은 굵은 모래사장이라면 되게 몰디브 같은 아주 고운 모래사장 느낌? <웃음> 맛있네! 약간 그거랑 비슷해! 홍콩 제니쿠키? <웃음> 음! 이거 약간 투게더 녹인 맛인데? 그럼 먹네? 나도 좋아! 아, 기다려봐, 지금 리뷰하잖아 지금 어? 뭔가 되게 우유 같지 않아요 우유인데? Oh <웃음> so <웃음> 물량 냄새. Oh shit 야 먹어. 개인적으로는 너무 부러다짠 이거는 편의점에서 산 거. 가브테 크레페 랩핑 카우치즈. 어? 야 이거 너무 무슨 너무 다른 거 아니니? 사진이랑? 뭐야? 사진이 이렇게 오동통통한데 조금 말랐어. 맘에 안 들어? 응? 야, 되게 예상했던 맛이 아니야, 전혀. 이거는 안주용이다. 과자라기보다는 약간 짭짤스. 해나나는 우유는 과 어떤 맛일지. 음, 색깔은 약간 물감탄. 음, 어, 뚱바랑 살짝 비슷한 향. 아우, 별로야. 뚱바가 <웃음> 훨씬 맛있어. 개인적으로는 바닐라 메이크 제일 맛있어요. 여러분 이렇게했어 오늘 언박싱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포토샵 너무 예쁘고 인생샷 남길 수 있는 곳이니까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바라면서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와 소리 없어 오늘 내가 싸이먼 모델 같아 야야야 <목소리> uh!